2 Fly high, X1. Hello, we are X1. y a y Check out more about our debut album on Quantum Leap here on the X1s playlist. So make sure to keep on listening. Thank, Thank you. Bye bye.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m u 저희 타이틀곡 슬래시는 듣는 순간 슬래시가 터지듯이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래시라는 제목처럼 터지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인 만큼 설레고 긴장도 되지만 원잇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물론 멋있는 후렴구도 있지만 저는 저와 은상이가 함께하는 그 브릿지 파트가 힐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은상이랑 제가 천천히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스파크가 빵 터지는 모습을 안무로 표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음, 뮤비 촬영 당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X1이 시작하는 뮤직비디오였고 그 촬영장에서 제 생일을 맞아가지고 일단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옆에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그날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데뷔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직도 데뷔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플래시 파트를 녹음할 때어 조금 세고 래퍼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할때 어 내가 도연이다, 내가 도연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어한 번에 오케이가 났던 기억이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 플래시에서 도연이로 빙의한 제 목소리 꼭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을 때 제일 예뻐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타이틀곡이라면 다른 컨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있고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무 중에 플래시를 표현하는 손동작과 저와 요한이 형이 함께하는 폐안무가 킬링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수록곡 중에서 웃을 때 제일 예쁘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원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고 웃을 때 제일 예뻐라는 제목인 만큼 저희로 인해 원잇분들이 항상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원잇분들 웃을 때 제일 예뻐요.